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디 입니다 오늘은 저희 출판사의 신간도서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언박싱 영상이 핫하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어, 유니콘토끼님 저희 박스 택배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택배 송장이 붙어있죠 저희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리얼한 언박싱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하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저희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신간도서 책이고요. 나머지는 책이랑 같이 제작된 굿즈입니다. 총 엽서 다섯 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유상한 모양의 엽서는, 따랑. 이거는, 세계 지은이신 김성현 작가님이 직접 손글씨로 쓴 엽서예요. 이거는 어, 지금 이게 유일하게 남은 도, 엽서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 텀블벅에서 후원하신 후원자님들께 갔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소장하려고 하나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저희 출판사에서 굿즈를 제작한 노트. 그리고 이거는 에코백입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박스는 좀 치우고. 제일 먼저 중요한 메인 도서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를 준비하시고. 엄청 꼼꼼히 싸셨어요. 허리 상하지 않게 뽁뽁이를 엄청 많이 둘러주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표지가 너무 예쁘죠? 완전 감성감성 감성. 원래 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책의 제목이 가제가 감성 연인 그대였어요 작가님이 감성이 엄청 풍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책 제목인 감성여행 그대라는 것에 대한 애착도 있으셔서 제목을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라고 지으셨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감성여행 그대라는 것을 뒷표지에 좀 넣으셨어요. Emotional Travel with You 라고 해가지고 어 마지막까지 감성여행 그대에 대한 음 애착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글씨로 어, 일상의 무료함과 건조함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500여일 50여개 나라에서 보내는 에세이라고 써있어요. 이 어, 글만 읽어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책의 어,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은 어, 여기 작가님 사진이 나오고요. 책은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행 에세이다 보니까 사진 거의 뭐글 하나에 사진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기 때문에 여행에 관심이 있고 또뭐 아직까지 여행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현분에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다음번에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함께 온 굿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트인데요. 이거는 책에도 들어가 있는 사진으로 만든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책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겼어요 아니까 그냥 이런 줄로트 여기를 비운 이유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또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붙이라는 의미로 그 비워둔 거고 그 밑에는 뭐 느낀 점이나 뭐 정보 이런 걸 쓰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역사들을 보여드릴게요 역사는 찍지 않고 그냥 하나씩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게 다 작가님이, 김성현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만든 엽서거든요. 작가님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인 것 같아요. 이 엽서 5종은 책에 있는 사진도 있고 아닌 사진도 있어서 특별한 엽서라고 할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뭐, 이거는 작가님이 직접 쓴 약서라서 뭐 소개해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에코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백은 저희가 책이랑 같이 제작한 한정 레어템인 에코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모셔널 트래블 위스유라고 해서 책 뒷표지에 써있는 영어 문구가 그대로 써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에코백으로 제작한 이유는 주로 책을 넣으라는 의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습니다. 되게 재질이 두꺼워서 튼튼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것으로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언박싱 영상을 마치겠습니다